자 우리 요약집 있잖아요 요약집 요약집 자 요약집 9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요약집 9페이지 자 9페이지 보시면 메뉴에 꼭 보세요 있죠 9페이지 메뉴에 꼭 보세요 있어요 거기서 제가 꼭 단원마다 이꼭 보세요 박스를 다 넣어놨거든요 넣어놓고 예, 저는 항상 이제 정답을 다 달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제일 많이 묻는 게왜 X니? 왜 X가 왜 X인지 모르겠대. 그거는 공부하면서 찾아보셔야죠. 그랬더니 귀찮대. 그래가지고 난 진짜 미치겠어. 진짜. 그래가지고 꼭 보세요. 이 부분만 제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왜 X인지. 자, 그래서 그 파일을 전체 만들어서 저 열공시 밴드에도 올려놨어요. 올려놔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다고. 그랬 자기는 컴퓨터를 잘 못해서 못한데 뭘 못해 그 핸드폰 들어가지고 다운로드 받으면 딱 열려 그냥 예. 열리니까 그걸 봐, 보셔가지고 왜 X인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7월달 8월달에 요 진도에 맞춰가지고 제가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요 지문들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 지금. 집에 가지 말고, 예, 지금, 지금 한, 한 10분 정도 저, 정리, 오늘 배운 거, 요, 꽃보세 부분 정리하고 갈 거니까, 요 부분은 따로 끊어가지고, 제가 제, 에이. 어, 유튜브에다가 이거 한 일곱 개 여덟 개 정도 끊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어, 광고 붙여놓을 테니까 광고 보시고요 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라고요 저 파일도 올려놨어요 PDF 파일로 만들어놨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핸드폰으로 계속 읽으실 수 있게 다 해놨어요 받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게 이거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앞에 보세요 일단 우리 요약집에 다 있는 거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요약집에 답이 있고, 여긴 답이 없어요. 답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어, 수업한 거를 어, 유튜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시라고요. 옆에 보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맞아요? 모든 토지에서 필지 하나씩 소지지면 경자, 조사 측량에서 등록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1번. 두 번째 등록되어 있는 지번지번 면적 경계 앞에 이게 변해. 자, 변하는 걸 뭐라 그래요? 토지 이동. 토지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 하는 거. 자, 이게 발생하면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가 신청해. 요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신규 등록 신청을 소유자가 합니다. 그럼 결정은 누가 해? 지역 소관청이 결정하죠. 그래서 장관이 틀린 거예요. 자, 요거를 비교하시라고 3번을 같이 넣는 거예요. 똑같이 가다가 여기 소관청 결정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맞는 말이 되죠. 요게 틀렸고, 요게 맞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보실 거예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법 면적 경계 좌표 자, 여기에 있으면 토지 이동이 있는 거죠? 그럼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5번.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하려면, 자, 계획 수립하죠? 계획 이름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여기 보시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맞죠?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필요 없어요. 시 도지사 승인 받는 건 따로 반지축, 반지축, 고경우만 그 승인 받는 거고 계획서 올 때는 승인 사항이 아니에요. 요게 틀렸습니다. 자, 요거는 맞는 말이죠. 자, 이거하고 비슷하게 또 7번에다가 제가 이용 현황을 직권으로 하려면 자, 도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x x죠. 이용이 아니라 이동, 이동, 이동. 동. 저도 참 치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동자 용자 바꿔가지고 그래서 동용 구별 잘 하셔야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지적 소관청. 소관청이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시군구별로 수립하고 부디가 다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읍면도별로 수립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예. 네. 만약에 시도별로 수립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다음 11페이지에 우리 요약실 11페이지도 있습니다. 자, 교재는 다답 있으니까 다 보지 마시고 앞에 칠판 보세요. 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집안 부여자 최종 난네 종. 종떨려는 본번이죠. 자 최종지번에 인접해 있는데 부번을 붙인다. 네, 틀렸죠. 본번을 때리면 종떨려 그랬잖아요. 부번을 때리면 종이 안 떨려요. 네. 최종지번이면 아 이건 본번이다. 부번 틀렸어요. X 자 등록전환도 마찬가지죠.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 종떨려여여여 여. 여러 필지이면 본번으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죠. 틀렸고 맞아요. 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필지 중한 필지는 분할 전 집안 쓰고 나머지는 자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분할은 부번 부번 이렇게 해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다음 4번 합병의 경우로서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이 위치한 집안을 신청해요? 하여야 한다요? 네, 신청하면 해줘야 돼요 저 합병의 경우에는 분할의 경우에는 신청 안 해도 해주는 거고 합병을 신청하면 해줘야 됩니다 이거 맞죠? 5번, 지적소 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장관 승인? 아니죠. 시도지사나 대도시사 승인. 자, 시도지사 승인입니다. 여기 틀렸죠. 장관 승인권자가 틀렸어요. 자, 6번,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도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본본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원별 조사예요사업계획도요 사업계획도. 지번별 조서가 아니라 사업계획도. 그래서 오늘 수업하면서 지번별 조서 X라고 썼던 기억이 있어 없었어요 죠 이거 사업계획도 자 틀렸어요 자칠번 축척 변경 자 지축행의 축이죠 지축행 축자 얘네들은 본번 부분 본번 본번 자 지축행 도시개발 방식은 본번으로 부여하는 건데 여기 인접토지 본번의 부분 이거는 신규 등록이나 등록전환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규 등록 얘기를 축척 변경에 갖다 붙이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엑입니다 자, 8번도 행, 행, 행, 행, 행정, 개편. 자, 지축행이죠? 자, 이제 새로 지번 부여할 때 도시개발 방식, 요 방식을 준용한다. 즉, 본본으로 붙인다라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자, 이 지번 변경됐으면 본본 쓰니까 부본된 것들은 결본 내겠죠? 자, 결본 내면 결본대장에 집어넣고 연구보조한다. 맞는 말이에요. 소관청이. 자 다음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목 얘기가 쭉 나옵니다 지목. 지목 중에 이제 꼭 보셔야 될것들을쭉 정리해놨어요 한 필지가 둘 이상 용도로 활용되면 주된 지목 맞죠?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일시적이면 지목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OX? 오죠뭘 수야 수는 자 지목 변경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자 3번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구를 재배하면 답이잖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이고요. 네. 축산업, 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안네 초지, 초지 조성한 토지는 목장용지. 자, 거기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네. 대로한다. 자, OX. 뭐라고요? 와 붙었잖아. 와, 와 붙었으면 여기 끊고 여기까지는 목장이고, 자, 뒤에는 네. 대고. 이제 전부 다 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틀리는 거지. 자, 요런 거 써보면 안 된다고요. 자, 와나 밑 들어오면요. 앞에 뒤에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보셔야 돼요. 요 앞에는 목장 용지라고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대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뒤쪽에다가 주거용 건축물 써놓고 대 해놓은 거예요. 앞에 놓치라고. 요런 것들은 아주 뭐, 기본적으로 내는 겁니다. 항상. 와, 와, 와. 초지는 목장.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그래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목장이란 말이 안 나왔잖아요. 다음 5번 온수약수 석유를 일정한 장소 운송한대 운송하면 광천지에 포함돼 제외돼제외된 제외 X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 공장용지, 공장용지. 공장용지. 그 안에 같은 구역의 의료조 부지 공장용지. 공장용지. 공장용지 다 공장용지 맞는 말이에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 전포 대자 박물격장 미술관 문화시설 대 정원 대자 부속시설 대자다대 대. 맞죠 대 자 주차장법 규정에 노상 주차장은 도로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뭐라고요? 도로에 포함되지, 주차장에서 제외된다. 주차장에서 제외되는 게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된다. 주차장이 아니라 노상 주차장은 도로가 된다. 다음, 자, 여기 맞는 말이죠? 노 도로. 자 주차장법 인근에, 인근에, 인근에, 인근에 설치됐으면 이 주차장은 동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냥 부설 주차장 제외된지만 얘는 인근에니까 포함되는 겁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있대. 공장 안에 있으면 주소가 공장일까? 공장이죠. 그래서 x. 주유소 용지에서 제외돼서 공장 용지로 해석을 합니다. x. 다음 11번 교통 운수 궤도 나왔네. 궤도 나왔으면 철도 용지죠. 도로가 아니라 그냥 교통 운수의 보행 차량 운행 그러면 도로예요. 근데 궤도나 역사 같은 거 나오면 철도 용지입니다. 자 역사지 역사. 역사 부지는 대가 아니라 철도용지, 철도용지 X죠. 보관,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 보관 시설 부지까지 창고용지. 접속된 부속설물 시 창고용지 다 창고용지예요, 창고용지. 자 14번 용수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로 갖춘 인공적수로 국어죠. 자, 재방이 아니라? 국어 죠자 제방이 아니라 구거, 구거. 소규모수로 국어 자 소규모수로도 역시 국어입니다 틀렸죠? 네. 자, 16번 예. 자 묘지공원, 묘지 납골당, 묘지 다 묘지죠. 맞는 말이에요. 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그럼 되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봉안시설까지는 묘지가 맞아요. 근데 묘지 관리가 놓쳐서 틀렸어요. 자 18번 보세요. 학교,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유적구적 기념물이 돼요. 그럼 이건 사적지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사적지가 아니라 학교용지나 공원이나 종교용지로 해줘야 돼요. 자 19번, 실외에 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 운전 학원 부지는 잡종지. 맞죠? 자동차 관련 독립적 시설 부지는 다 잡종지로 해줬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 이런 거 있었죠, 잡종지.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양무지는 임야, 임야. 틀렸죠. 자, 21번. 이 지적토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하는데, 공원은 공이에공이공이에 네. 공, 공이죠. 원은? 유원지, 유원지. 자, 유원지는 유예요? 원, 원. 유는? 유지. 유, 유지, 공, 공원. 공원. 이두 개만 외우면 돼요. 예. 자, 대지권 등급부 공의전명부에 지목이 써 있어, 안써 있어? 자,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으로. 소구유지적도의미하도에는한 글자씩 약셔서 있고 딴장본은 없어. 없어. 자, 여기는 등록하지 않는다. 자, ox. 등록하지 않는다. ox. 오, 안는다. x 왜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자,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경계 얘기 나옵니다. 토지 지상, 지상. 지상 경계 위치는 뚝이나 담장이나 경계점 표시로 표시한다. 그건 맞는 말이죠. 네. 도면상 경계는 직선을 그리는 거고, 지상 경계는 이런 걸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지상에다가 선을 거봤죠비 오면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지상 경계는 표지 같은 걸 표시합니다.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 아니라 최대. 최대 만조, 최대 만수.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온 지압이죠. X. 차이가 이때.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죠. 절토 나오면. 상단부. 자, 그냥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른다. 그럼 OX. 오죠 4번. 도시개발 사업이에요경계 걸쳐.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자, 원래는 건물에 걸칠 수가 없지만, 걸칠 수 있는 게 4개 있죠? 판사, 공간. 그서 4, 도시개발 사업. 4. 이건 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걸쳐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X에요. 자 5번 지상 지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소재 집원 있어요? 소유자 성명 있어요? 없어요. 성명이 틀렸어요. 또 축척 있었어요? 없어요. 좌표 있어요? 좌표 있었어요. 그죠? 지목도 있었고요. 사진 파일 당연히 있죠. 위치 설명도 당연히 있습니다. 축척하고 소유자 성명 이런 것들이 틀렸어요. 자, X고요. 다음 6번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X죠.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래야 돼요. 어서 6번, X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면적 얘기죠. 자,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OX. O죠. 자, 면적은 다른 장부에는 없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제곱미터로 쓰는 거죠. 자, 경위의 측량 딱 보는 순간, 이건 수학시간, 수학시간, 수학시간. 자, 정밀도가 높은 동네입니다. 그럼 전자 면적이에요? 좌표 면적이에요? 좌표 면적 계산. 법 좌표 면적 계산 법, 그래야 돼요. 전자 면적 측정기는 지적도 임야도 지역에만. 그래서 2번 x 고요 3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하면, 자 이때는 새로 측량해서 면적을 정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슬쩍 합병이나 지목 변경을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네. 맞는 말이고. 자,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한게 맞죠? 자, 축척이 1200이래요. 자, 최소 면적 얼마예요? 1이지. 그래서 만약에 0.1 미만이면 0.1로 한다. 틀렸어요. 1 미만이면 1로 한다. 그래서 X입니다. 자, 1번. 합병에 따른 경계자표 면적은 측량에서 결정한다. X. 자,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00분의 1 지역이래요. 자, 7, 4, 8.5로 끊어야죠? 5, 1은 어떻게? 해? 올려서, 자, 6으로 가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자, 8번. 지목 변경한대요. 자, 세부 측량을 하여 면적을 측정한다. 엑스죠. 자, 지목 변경의충량을왜 하겠어요? 자. 필요 없어요.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자, 요거 맞는 말이죠. 5차 허용 범위 미만이면 옛날 거 써, 새거 써? 새거 써요. 등록 전환이요. 임야 대장에 있는 걸토지장 가져오는 거잖아요. 옛날 임야 대장 면적과 새로 측량한 게 달라. 달른데 허용 범위 미만이면 괜찮다 이거죠. 옛날 거 쓴다 새것 쓴다 새것 써요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회원분이 초가 많이 들었네 많이 들었으면 옛날 임야 대장 임야도 경계는 잘못됐으니까 정정 정정 무슨 정정 직권 정정하고 전환을 하는 거죠.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됐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